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진짜 근데 방송도 진짜 내가 오랫동안 방송했는데 아까 유튜브 보셨죠 아.. 알고리즘 좀 타가지고 진짜 좀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 저 영상만 500개 이상 있는데 9개월전 8개월전 막 이렇죠 11개월전 2년전 자 아, 이제 2년전 나왔어요 이때가 이때가 진짜 나 방송 얼마 안됐었 얼마 안됐었을때 진짜 그때 아마 대학교 1학년때였나? 진짜 많이 야이였죠 지금이랑 비교하면 이때 내아이가 이제 앞으로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진짜 이번 연도도 아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웃음> <이제 진짜> 19년도와 <웃음> 지나버리면 이제 저가 21살이 되죠. 아, 내 꽃다운 스무 살. 아, 스무 살이. 간다니 아, 평생 있었으면 좋겠던. 그래, 그, 너 이제 20살? 꼭 군대 가, 친구야. 진짜. 아, 나구나. 이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스무 살.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마인드로. 아, 진짜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쵸, 이제 군대 가기 5개월 남았죠. 아, 이제 드디어 스무살도 가네요 스무살이 같다고요? 어, 저 지금 스물세살도 이미 갖고 이제 스물네살치다 왔어요 벌써 니마 근데 그럼 이제 된장이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 몇 살이 되는데 아직.. 아고이가되는구 어, 고2였구나 고이가 되면은 이제 응. 공부를 좀 해야 돼 나이지 아 진짜, 진짜 내 왜냐면 옛날 이제 영상이다 고3때부터 이제 고3은 그래.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고이 야마 너도 아직 어려 임마 참... 3년 전에 나 상상을 해본다 아직 어려 임마 어딜 어... 고일때 나는 고등학교때는 이크 상태가 너무 어, 안, 안 좋았어. 좀 열심히 해야겠다 어. 싶어 원래 애들이 고1때 공부에 좀 실증나면서 이제 고2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진짜 이런 마인는데 형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 고일때가몸 아, 진짜 덩치고 막커니 1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놀자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PC방도 음. 당기고 그 다음에 급식시간대 지금이. 시간때 이제 밥 먹어야 나. 되잖아. 아 이제 괜찮아. 배고파. 배고프니까 이제 일어나지.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지금이 훨씬 좀 낫죠? 그 다음에 아, 다시 또 아, 이제 밥 먹었을까.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자는 거야. 쭉 자고, 이 한, 한, 그 뭐야, 어, 이동 수업이 야. 없을 때는 4시 반까지 그냥 풀어 자는 거지. 근데 쌤들도 껴야 되는데, 잘안껴우는 쌤들도 있고. 근데 충격이 뭔지 알아요? 저때 사용했던 제캠 있잖아요? 저 캠이 지금 이 캠이에요. 충격. 저때 당시 사용했던 캠이 지금 이 캠임. <웃음> 지금 그대로 몇 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오래가, 이거. 좋아. 한 댓글 때문에 덕분에 제가 좀 옛날 영상들 보네요. 방송 엄청 오래 전부터 하셨네요. 야, 진짜 옛날부터 했어요, 제 방송. 자, 여기에서 제가 좀 토크 캠방도 좀 한다고 열심히 했었는데. 음. 지금으로선좀 위험한 발언을 했네 <웃음> 진짜 좀 못하는 편인데 저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는 여튼 20? 체급이 좀 제가 좀안 되다 보니까 한번 그냥 어린 친구들 거의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랑 한번 축구를 해봤었는데 진짜 축구는 보는 것만 봅 보는 것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게임하거나 제가 언제 그랬었는지 까먹었는데 지금 그..뭐야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한적 있거든요 그게 추석때 끝나고, 추석끝나고였던거 어, 같 이때 당시 캠.. 거였나? 지금 요런 캠이 아니라 제가 LED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본적이 있었는데 그 축구를 한번 어.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골로 그렇죠, 여기 해서 여기 보이잖아. 여튼 말리 이어 나가자면은 제가 그때 한번 골을 놓고 지금이랑 실수로 또네 나도 모르겠다 딱 이런. 지금도 여기 시청자분들 아무도 없지만 유튜브용을 위해서 지금 이제 토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청자분 한 분밖에 없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이 아시죠? 똑같다. 하여튼 이거 아 맞다. 이때 제가... 당시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리액션. <웃음> 방송 <웃음> 리액션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을 때다. 어 시청자분들 너 오늘 좀좀 들어와주시고. 별풍선도 한 그래도 한 10개씩 100개씩 이렇게 나오니까 당시에 무슨 리액션이었지? 하여튼 무슨 리액션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이제 나도 유명해질 거를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리액션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걸 이제 축구 세레머니랑 좀 어느 정도 결합을 하자 이런 거였죠 음 이건 기억난다 아, 또주게는데호날두 세레머니랑 좀몇개 섞는 거 해서 오늘 방송으로 아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 음, 불닭볶음면 이번에 매우기가 보고 난 다음에 하게 됐는데 지금좀 제가 원래 시간이 9시인데 지금 다시 야 댓글이 형막 본업 같은 건 없어? 방송만 하는 거 아니잖아 본업이 대학생이고 방송은 취미지만 그러게 어쩌다가 난 지금 진짜 직업처럼 아니야 1분으로 많이 늦었거든요 일단 피파고 방송 전에 지금 제가 배가 많이 고픈상이래가지고 먹방을 좀 하고 난 뒤에 할 건데 아까는 제가 어 당연히 먹방을 하려면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저 스프도 진짜 많이 안 넣었거든요. 와 스프를 안 넣었거든요. <웃음> 이거 다 넣은 가이거든요. 매운 걸못 먹어서 어. 매운건 빨리 먹으랬어 <웃음> 어... 아 매워 아 이거 스프 아, 다 넣은거 ]다. 다 아닌데 어... 아... 아 겁나 웃기아 매워 아아 <웃음> 아, 이때 왔다 내가 편집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때가 그리고 저 이때 진짜 유튜브들을 되게 많이 봤어 근데 사람들이 매운 걸 먹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즐찾아 하셨다면 즐찾아 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내 유튜브를 보면서 저런 아. 짤들을 넣는게더 재밌겠다. 그리고 이때 당시 그게 아. 유행했었어요짤 넣고 이렇게 편집 했던 아. 그때가. 아. 음 유튜브를 좀 진짜 많이 보면서 유고를 좀 많이 할 때야 이때가. 내가. <웃음> 근데 시청자는 별로 안 보지. 음. 그래서 별로 할말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저기 먹으면서, 음. 아 너무 매워. 뭔가 유튜브용으로도 그렇고 좀 먹방을 해봐야겠다 생각 을좀 많이 했죠. 라면 먹방, 치킨 먹방 이런 거. 사실 이게 안 뜨거운데 매워가지고 지금 어우 아. 음 그렇고 아 고독사 이거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좋아요도 그렇고 여기에서 음, 마귀가 뭐 가끔씩 온다 어. 가만히 있어도 아음도하자 기다리면 언젠간 들어오시겠지 이런, 이런, 좀, 재밌는, 어. 하고 싶은, 지금, 그만, 와. <웃음> <웃음> 와. <웃음> 아닝넨몰라님, 안녕하세요. 아닝넨몰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셨고, 혹시 질타전하셨다면, 질타전주시키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분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는데, 진심으로, 와. 진짜 미칠 뻔 했다. 이거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돌이 될뻔 했어. 진짜 돌부처가 <웃음> 가만히 있어. 돌부처가 됐을지 뭐르어 어, 아... 여튼, 와, 진짜. 아, 재밌네. 저또도고 그, 이제 저 원래 캠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캠방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한 지 1주년이라가지고. 그리고 이거, ENG 보이죠? 요거 나 외국 사람들 조금 추가하려고. 이게 조회수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외국 음, 사람들한테도 이게 좀 알고리즘이 퍼져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엔 g 를좀 찍어봤습니다. 의미 없었죠. 이제 더 이상 켈로그님 별풍선 한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 와,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와 감사해요. 네 켈로그 형님 진짜 실때 냈나? 켈로그님 아, 풍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대로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있어. 헬로구 님 별풍선 아홉 개 정말 감. 요런 식으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 편집용으로 들어가야 돼. 어, 이걸 그대로 제가 다운 받아서 이 컴퓨터로 옮겼었기 때문에. 저게 아마 어, 어디 있더라. 요거였나? 어디쯤에 있더라 찾아봐야겠다. BJ가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니다. 요거다. 어오 야무지게 잘 찾는데 여기 잘 먹어가지고. 요거다. <웃음> 이거 잘 찾는데? <웃음> 지금 나 이제 좀 늙어가지고 이게 못 찾겠다. 어 오씨 야무지게 잘 찾네. 못 찾아. 킬로야 okay. 그 이렇게 공개했던 걸 알고 있는데. 어. 오. 요거를 야, 이제 다음 영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찍었었고 하, 진짜 옛날 영상에 내가 제일 첫 영상이 뭐냐? 진짜 좀 되게 많은 일들을 했네요 어, 조회수 8에 나오고 막 그런다 진짜 이거다 아 이거 7년 전 내가 진짜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올렸었던 영상이네 음. 저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전, 5년 전 이때부터가 어? 내가 이제 어, 유튜브 해봐야겠다 했던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보기로다가 와우. 좀 올리기 시작했지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나와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피파를 하게 됐는데 아, 조회수 2회 나오고 5회 3회만 나오고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피파를 하니까 어? 조회수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프리카TV를 계속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아프리카TV가 생각보다 어.. 좀 시청자분들로 봐주고 하다보니까 계속 이제 아프리카TV로 가게되죠 그러다보니까 또 이제 조회수 야무지 좀잘 나오고 이때쯤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상 조회수가 나오는지 공부를 좀 하면서 음하게됐죠 이때 이제 지명선수패 농협파이급자기막 거의 2 8 8회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정지아 이런식으로 이제 올리면 되는구나 이런식으로 하면서 점점점점 음. 어 이거 이거가 진짜 그냥 대박났었어 1900대 이때 와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주위에서 진짜 엄청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때 아마 여름방학인가 그랬을텐데 그거를 시작해서 이제 또 카드깡 이런것도 좀 많이 올리지 일상적인것도 올리면서 자 다들 이거 다 재밌는 영상이니까 다들다 많이들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같고요 <웃음> 이게 거이 진짜 제가 도전해봤던거예요 이거는 병맛 게임 이건 저가 진짜 병맛이었어 이거는 한번 도전 조회수 좀 하시면 안되나 하는 그런 편집으로 음. 좀 재밌는 영상들이 이때부터 이제 군대 걱정을 좀 하면서 어, 좀 영상 들어 올려고 사실, 이때부터 시그널이 있었긴 했어. 제가 군대를 간다는 그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음. 그랬는데, 여기에서 좀 커뮤니티로다가 군대 간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이렇게 근데, 이때 당시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아무 노래 챌린지 이걸로도 좀 조회수 뜨고 싶어서 해보고. 근데, 아, 못 떴죠, 결국에 아 <웃음> 이때 월클 도전 했었네 공식경기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랬던 월클 도전 가야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딱 막아주면서 자 폴포그바 이렇게 압박해주면서 갑자기 공격딱 들어가는거 봐 얼마나 무섭냐 슈팅 바로 이렇게 들어가주고 지금 현재 중미 괜찮아 지금 우리팀 중미가 일티어야 진실 진짜 뭐 아이콘 몇명 딱 쓰면서 어 되게.. 와 어, 어, 잘했다. 잘한다. 이것이 은바페지. 와팀 아, 진짜 겁나 좋다. 어 잘한다. 만약에 어, 아, 아, 좀 가성비라 지 그렇게 어,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쓴다. 그거는.. 아, 확실하게 반데이크를 써야될 것 같아. 진짜 디디야 개사기였어요. 어! 이 시국에! 형 음.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조회수는 이때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못나오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조회수가 그래도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받으셔서 진짜 되게 올랐고 시청자분들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거 보다가 내 영상 지금 이런거 보면은 아 내가 지금 공식 경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음. 음. 생태계가 교란됐어 음. 저, 어저께 이렇네. 하면서 알게 는데 편집은 저 때가 진짜 더. 아니, 지금 월, 이게. 조용히 해봐, 임마. 더... 편집은 진짜 저 때가 더 재밌었네.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대충 올리고 그랬다. 응. 어, 들어와, 메모장. 야배워야겠냐 <목소리> 진짜로, 저 때를. 들어와. 응. 지금 웃긴 게, 공식 경기 현황. <목소리> 말하는 것도 옛날이 재밌었다, 진짜. 와 옛날 나왜 저렇게 말 잘하냐 토크를 이미 야무지게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마추어에서 어, 이게 진짜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어 관심을 가지고 오니 조트나 정무야 야 닉네임 하나 막깔난다 진짜 이분 그래. 덕분에 저가 조용해 봐 진짜 이분 덕분에 옛날 방송 오랜만에 봤네요 어. 진짜 나 초심을 잃었구나 와... 초심 잃었다는게 느껴질 정도로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영시 이영님 음, 진짜 초심 다시 되착했습니다편집점 넣고. 어. 저때 당시가 제가 이게 올린 날짜가 거의 대부분 좀 하루... 지금처럼 이게 하루에 한,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라 과거에는 진짜로 한 일주일에 세개네개 이렇게 올리던 때라서 사실 봐봐요 날짜를 보면은 이때 4월 3일이잖아 근데 이런걸 보면은 4월 5일 2일에 한 번씩 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올렸을거야 어, 2일에 한 번씩 올렸구나 지금은 비슷하네 근데 이때 당시는 내가 아프리카 t v 다아프리카 t v 는 유튜브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던데라?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신경을 쓰려고 지금 이제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있겠는데, 어, 진짜 유튜브도 고 그, 방송도 그고 아까는 했던 말이, 그러게. 진짜 이제 직업이 됐다가 난 지금 진, 대학교보다도, 진짜 방송이랑 유튜브에 좀더 집중하는, 어, 진짜 본업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제 집중할 거고 음. 진짜 더 노력하는 BJ 준치호가 되도록 음,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찐 본업이 되게끔 해서 어, 진짜 재밌는 영상 컨텐츠들 제가 하는 그런 준치호가 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앞으로도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진짜 이렇게 방송시간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 이정도좀 달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좀 요즘들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안아주셔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건 그대로고, 음. 그래서, 진짜 좀 열심히, 어, 시청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방송 꾸준히 하는 그런 BJ가 되도록 할게요. 모두들 파이팅! 하고,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웃음> 이 말을 하자말자 어,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어, 방송하고, 내일, 어차피 저 지금 맨날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방송국 들어가잖아요. 제 방송시간이, 진 요즘 들어서 진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할거기 때문에 많이들 나오시면 감사할것 같네요 그렇고 혹시라도 아플리카 t v 에선 추천과 질착 안해주셨다면 부탁드리고 그 다음 유튜브 시청자분들 네 제가 항상 신경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들 좀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댓글이나 아니면은 좀 자막으로 많이 넣는데 진짜 구독과 좋아요 달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진짜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분해서 진짜 수익창출나게끔 자 해봅시다 여러분 수익창출나면은 진짜 열심히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 영상들 대부분이 제 영상 대부분이 보시면은 어딨냐? 아 여기 있다 대부분이 구독 안함 99.1%가 구독 안함이거든요 진짜 50%만 구독을 해주셔도 여러분 진짜 저가 수익창출이 납니다 제발 꼭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기 구독 안하신 분들 진짜 50분만 구독을 해주셔도 제가 수익창출이 납니다 진지하게 꼭좀 부탁드릴게요 음 오케이 여기까지만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을 하고 종종을 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 와주신 분들 달려 감사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이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오늘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